뭐? 인수회. 어, 인수 자 사실 사실 그냥 단적으로 너희 오빠, 너희 오빠가 중학교 2학년 때 국생공식 배웠어. 선행을 한게 아니라 그때는 중학교 2학년이 배우는 거였어 곱셈공식이 3학년으로 간지 얼마 안 됐어 한 2, 3년? 그러니까 곱셈공식은 2학년도 하던 거였으니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 인수분해는 원래부터 계속 3학년과에 붙어 있었어 근데 내가 지금까지 한 20년 수업하면서 어, 공부하다 문해가 있거든 이름도 기억나 진주야 보고 있니? 신장중학교 졸업한 박진주란 애였어. 잘했어. 2학년 때까지 전교권이야. 막 전교 1등, 2등 막 이랬단 말이야. 전과목 평균으로. 1학년 때, 2학년 때막 전교 3, 4등 안에 들고 이랬어. 그때 그 학년 애들이 내가 있던 학원에서 신장중학교에 1, 2, 3등이 다 우리 학원이고 막 이랬거든. 되게 잘했다고. 학생 회도하고 생활도 열심히 하고.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2학년 여름방학인가 그랬을 거야. 이제 선행으로, 방학 특강으로 인수분해를 딱 수업을 했어. 너희보다 한살 어릴 때지. 3학년 때 처음 보는 인수분해가 아니라 2학년 때 처음 본 거야. 곱셈공식 배우고 이제 도형의 닮음 요구할 때쯤에 애가 수업이 딱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이렇게 아무 말 없이 거기를 푹 숙여. 조두을뚜루르흘러 왜? 인수분해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울더라고 근데 인수분해가 어려운 건 곱셈공식이 충분히 학습이 안 됐기 때문이거든. 충분히 학습을 해놓으라고 했죠. 자, 인수분해란 뭐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디서 이런 비슷한 말 들어봤는데 1학년 때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는 숫자를 소수인 인수로 분해하는 것이지 소수라는 개념은 숫자에만 있지 그럼 식이라는 것은 소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식을 그렇게 똑같이 인수로 분해한다는 거야 뜯어 밝힌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인수니까 곱하기로만 나타내는 거야 즉, 얘를 주구절절이 이거 말고 책에 나온 뜻대로 하면 다항식을 그러니까 하나의 다항식을 두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셈으로만 표현 무엇으로만? 곱셈으로만 표현한 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예를 들면 2x제곱 플러스 3X, 4x라는 것이 있어. 하나의 다항식이 맞지. 얘를 가만히 봤더니 얘는 이거랑 같은 거 아닐까? 얘를 전개하면 얘니까. 다항식? 다항식의 곱셈으로 표현된 거 맞지? 오케이, 선생님 여기 더셈이잖아요. 이거 하나의 다항식 얘도 하나의 다항식 곱셈 다항식의 곱셈 오케이? 단항들의 덧셈이 아니라 다항식끼리의 곱셈으로 나타낸 거 맞니? 맞지? 이때 요것도 요것도 요것도 인수 둘씩 둘씩도 인수 알아들어? 인수는 약수와 같은 말이라고 했지? 오케이? 예를 들어 6은 2 곱하기 3이잖아. 2 곱하기 3은 다시 1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봐도 되지. 그럼 6의 약수에는 1, 2, 3도 있지만 6도 있고 그치? 두십두십 곱해도 상관없는 거지. 그럼 얘의 인수는 2도 인수 x도 인수 x 플러스 2도 인수 2랑 x랑 곱해진 것도 인수 2랑 x 플러스 2랑 곱해진 것도 인수 x랑 x 플러스 2도 곱해진 것도 인수 전부 다 곱해진 것도 뭐? 인수 괜찮아요? 자, 인수 분해는 인수로 찢어 밝히는 거야. 첫 번째 대원칙. 가장 중요한 대원칙. 공통인수로 나눈다. 뭘로 나눈다? 아, 음. 어, 공통인수로 묶는다. 뭐 한다? 음. 묶는다. 좀 어렵게 설명하면, 얘는 2x 곱하기 x고, 얘는 2x 곱하기 2잖아요? 둘의 공통인수는 2x로 묶는 겁니다. 그 공통인수인 2x로 묶어낸 거예요. 그랬더니 남는 게 여긴 2x에다 x 곱해야 되고 여긴 2x에다 2를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공통인수를 누가 빨리 찾냐? 똑같은 거 갖고 있으면 공통인수야. 괜찮겠어? 똑같은 거 갖고 있으면 돼. 자, 예를 들어서 3x 제곱 y 플러스 6xy 플러스 9xy 죠 각각의 항들 세개지 이건 곱셈이 개입하지 않았지. 그냥 한세개짜리 다항식 하나지 네. 자 여기서 공통을 보면 3 3 3 공통 나오겠지 네. x y x y x y 공통 나오겠지 공통 인수 3 x y를 갖고 오면 여기 뭐가 더 있어야 돼 x, x. 여기는 네. 2 여기는 3 y 됐어요? 공통 인수로 묶어낸다 아시겠습니까? 자 공통 인수를 묶는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인수군의 공식을 활용한다 뭘 활용한다? 음. 어, 인수분의 공식이 뭔데요? 그러면 what is 인수분의 공식 자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은 이거 뭐정기한 거였어? a 더하기 b의 제곱이었겠지 그치? 하나의 다항식을 a 더하기 b라는 것의 두 개의 곱으로 나타냈지 인수분해된 거야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이렇게 보면 얘가 일로 가면 뭐야? 곱셈 공식 전개지? 얘가 일로 오면 뭐야 다시? 인수분해야 오케이?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거꾸로 자 그러면은 a 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 제곱은 인수분해 공식이 뭐겠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야 수학에서 말하는 공식들은 그 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집어넣어서 사용해야 돼자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뭘정리한 거였겠어? a더하기 b에 a빼기 b였겠지? 합차 기억나요?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더하기 a더하기 b에 x더하기 a, b는 뭘정리한 거겠어? 더 곱이잖아? 얘였겠지? 이렇게 4개가 인수분의 공식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 중에 좀 특이한 이 녀석은 조금만 따로 빼서 얘기할 거라서 인수분의 공식은 총몇 가지로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네. 세 가지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선생님, 그럼 인수분의 공식은 공통인수를 묶는 걸안 합니까? 공통인수로 묶입니다. 공통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사실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a 제곱터 하기. 한 번만 보여주는 거야. 공통인수 묶는 또 다른 방법을. 이렇게 항을 쪼개봐요. 짝수계지항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반씩 나눠서 공통인수를 보면 돼요 다시 항이 두개지 공통인 수가 보여요 a 더하기 b 남는게 뭐냐 다시 a 더하기 b지 a 더하기 b의 제곱이야 근데 이렇게 하는게 더 복잡하니까 공식 외워서 가시는게 낫겠죠 괜찮네 자 교재 한번 어. 보세요 교재 보시면 하나의 다항식을 두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셈으로 나타낼때 독폐진 각각의 다항을 처음 다항식의 인수라 한다. 나타내는 그 방식을 인수분해라 한다. 오케이? 네. 공통인수로 묶어내는 게첫 번째라고 했습니다. 밑에 공통인수 찾아 인수분해하시고 기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너희 되게 기특해. 방학인데 힘들텐데 열심히 하는 것도 너무 기특하고 너무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얼굴 안 보고 얘기할 수 있어. a x 플러스 3a 자 1번 뭐가 공통이야 뭐가 공통으로 보여 a. a a가 보이는가 그럼 a를 묶으면 이 새끼 뭐나마 x는 뭐나마 더 없죠 네. 이게 인수분해 한 거야 오케이 자 인수분해 왜 할까 다음식 곱셈 공식은왜 써먹을까 이 다음 단원 위에 전부 다이 다음 단원 위에 이 다음 단원 이름 아시는 분이차 그거 하나위해서 그건 왜 할까? 자, 선생님 얘기를 해줄게. 2차 방정식의 중요성. 오케이? 나는 딱 그런 얘기를 해.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오는 친구가 있으면 야, 1년 만에 지금 들어오지. 2학년 때까지도 안봐 중3 때라도 들어오지. 공부를 계속 안 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왔어. 다행이다. 3학년 과 하기 전에 왔어. 자, 2차 방정식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울 거고 시험을 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도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 시험 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도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배울 거고 시험 봅니다. 2차 방정식 바로 그 다음 단 2차 함수 이두 개는 제발 부탁할게. 절대로 까먹지 말고 뼛속 깊이 새겨두고 나를 욕해도 좋으니까 그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돼. 굉장히 중요해. 중학교 왜 다녔어? 2차 방정식 2차 함수 배울 그걸로 요 하나만 더 보탠다면 피타고라스 고세개 배우러 중학교 다닌 거야 오케이? 나머지 다 기억하면 더 좋지 근데 이세 개는 필수야 자 2번 볼게 <웃음> 2차 방정 2차 은뭐 <웃음> 나중에 풀면 되고 8x 더하기 2x 더하기 여기 대답 잘 안하면 나갈달 분들이 할 거야 공통 뭐야? 2x 묶기지 여기 뭐야? 4 플러스? 3번 공통 보여요? 뭐가 보이는가? A 남는 거? A-, A. 공통인수묶는건할수 있겠어요? 할수 있겠다 손 굿자 4번 아 오늘 힘차게 또 오늘 저녁에 야식을 먹을 수 있겠구나 Y- 6XY 공통 보여요? 뭐가 보이는가? 2XY e 앞에는 X 이는 3Y 천천히 하시면 돼요 다음 5번 3X 가로 열고 X-1 가로 닫고 마이너스 플러스 6Y 가로 열고 X-1 보이는가 3 X-Y 됐어? 그럼 뽑아왔으면 남는 거 누구야? X 여기는 2Y 플러스 보호까지 같이 갖고 오는 거지. 공통인수 묶는 거 중일 때 했어 분배 분배법칙. 그때 했어. 다음 장. 긴 글이 있는데 한번 읽어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 넘기시면 완전 제곱식의 인수분해 나올 거예요. 그죠? 네. 공, 이거 공식 나왔습니다. 공식 이 공식 튀어 나왔어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공식이지.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한다. 우리 구조를 알고 있거든. 완전제곱식의 구조. 잘 보면 x제곱. 얘가 x제곱으로 출발하는 경우 되게 편해. 앞에 숫자가 없는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12x 왔으면 여기 뭐 와야 돼? 이거지. 어떻게 가? 절반의 곱 따라해. 절반의 제곱. 얘가 x고 여기 x인 거야. 그리고 여기 b인 거고 이 녀석을 얘로 만들려면 절반에서 b 만들고 제곱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반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6. 플러스 마이너스 6이니까 6이고 제곱하면 얼마야? 36. 됐죠? 다음 이런 경우 9x제곱이고 뒤에 16y제곱이 붙었는데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네모 xy야. 이거 누구 제곱이야? 3x. 이거 누구 제곱이야? 4y. 근데 누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인지 모르니까 뿔마가 있어야 되니까 실제로 둘 곱해서 두 배잖아요 여기 곱하면 12xy 두배 하니까 얼마? 24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여기 앞에 뿔마라는 거 오케이? 그거 인식하셔야 돼요 자 그럼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여라 그럼 어떻게 해야지 저걸 편하게 볼수 있을까? 아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구나를 빨리 느껴야 돼자 그럼 봐봐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이야. 얘 절반의 제곱이에 맞아? 네. 절반이면 4고 4의 제곱이에 맞지? 그럼 얘 완전 제곱식이야. 앞에는 누구? X. 뒤에는 누구? 4. 근데 여기가 플러스니까 플러스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겠어? 우리 그렇게 써왔으니까. 이번에는 4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이야. 자, 근데 이거는 아까처럼 여기가 딴게 아니잖아. 이제 어떻게 하냐? 얘 누구제곱이야? 2x. 얘 누구제곱이야? 1. 곱해서 두배 맞아? 맞지? 그러면 된 거야. 얘도 완전제곱식이야. 얘네 둘을 곱해서 제곱인데 플러스니까 플러스. 괜찮아요? 완전제곱식을 확인하면서 식을 쓰자는 겁니다. 그 다음은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얼마? 32야. 절대로 선생님들이 이 앞에서 쉽게 푸는 게 쉬운 노력에 의해서 아니면 이 단어는 쉬워서가 아니야.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항상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난 되게 많은 수업 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지만 전부 다 수업 들어가기 전에 수업 연구를 해. 오늘은 어떤 부분을 가르쳐줄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미안한데 난 게을러서가 아니라 안 해. 자 들어와서 선생님이 문제에 대한 고민 하나도 없이 쫙쫙쫙쫙쫙쫙 다풀어 근데 너희가 문제를 만나면 너희는 고민 안 하니? 너희의 제일 큰수학계에 대한 고민이 뭐야? 선생님은 잘 푸는데 이게 아니야. 어떻게 풀지 않냐? 그출발점부터 출발하는 거야. 같이. 고3 것도 좀비하네 들어가서 같이 고민해. 이거 어떻게 풀까? 이렇게 접근해볼까? 같은 시행착오를 겪고 같이 고민해본다고. 그래서 해결책을 같이 내놓는 거라고. 그럼 얘도 보자고. 나는 지금 완전제음식이 보여. 왜? 나는 수업을 니네 나이보다 더 많이 했어. 니네 몇 살이지? 16살. 살. 16살. 너 태어나기 전부터 했으니까 맞잖아. 확실히 너보다 한 3살 정도 더 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인수분해를 계속해왔다고 그러면 난 보자마자 알겠지. 그치? 그럼 우리 고민은 뭐? 난 이거 안 써도 안다고. 너희 지금 보여. 이게 완전제곱식인지? 안 보이잖아. 근데 완전제곱식 단원에 있으니까 완전제곱식을 풀고 싶은 것뿐이지. 그러니까 생각을 하자고. 얘 누구제곱이야? X. 얘 누구제곱이야? 곱해서 두 배랑 관련됐지. 그럼 얘 마이너스 제곱하면 되겠네? 맞지? 응. 완전제곱식이 확인되면서 답을 쓰자고요. 그 다음 것도 보세요. 어떻게 됐나? 9X제곱 마이너스 6XY 플러스 뭐야? 그럼 이게 누구제곱이야? 이게 누구제곱인데? 곱하면 3xy의 2배 맞아요 이거? 근데 이거 뭐니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여기 주고 제곱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게 안 쓰고 보여야 돼. 어, 어, 어, 완전 제고식이구나 그냥 맞고 풀고 써야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수월하게 한 가지 고비를 넘어섰습니다. 한 가지 고비를 넘어섰어요. 괜찮아요? 두 번째 고비 만나러 갈 겁니다. 계속 넘어가세요. 개념 유형 확인 학습 넘어가시고요. 합차의 공식이 나올 때까지 넘어가세요. 자 63페이지 정도? 맞니? 61페이지. 자 완전제곱식은 플러스건 마이너스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거잖아. 얘 누구제곱이야? a. 이게 누구제곱이야? b. 곱해서 두배 맞아? 어. 여기가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오자고. 괜찮지? 급하지 않아 천천히 하면 돼. 자 얘는 구조가 뭐야? 제곱 빼기 제곱인 거야. 1번. a제곱 마이너스 16이야. 어? 제곱 빼기 제곱이지? 제곱 빼기 제곱이면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괜찮아? 끝. 합쳐잖아. 그럼 다음 거 뭐야? 64x의 제곱 마이너스 몇이야? 49. y제곱이야? 그냥 49야? 잘 봐. 묶을 수 있는 거 있나? 먼저 봐봐. 공통인수가 없지. 없는 상황에서 먼저 보는 거야. 앞에 거 누구의 제곱이야? 800. 8x. 뒤에 거 누구의 제곱이야? 7. 됐니? 어. 다음은 36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 앞에 누구 제곱이야? 6a, 6a 빼기 뒤에 거. 6a 더하기 2. 괜찮습니까 응. 마지막 문제 어떻게 됩니까? 9분의 1x 제곱에. 25분의 1. 25분의 1. 1y 고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앞에 두 구제곱이야. 음. 3분의 1x 빼기 뒤에 거는 5분의 1y 음. 앞에 썼으면 그대로 복분 부호만 반대. 됐슈? 음. 여기까지는 다할수 있다라고 봅니다. 발전 문제 보세요. 이거 발전이 이게 왜 나온 거예요? 발전 문제 볼게요. 투투 착착 축축 착착 착축. 0보다는 크고 x가 1보다 작을 때 아무 이유 없이 조건을 줄거 아닙니다. 분명히 줬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 보세요. 조금 이따 알려줄게. 일단 여기 옆에 식을 쓰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이게 얼마? 0일 때 뭐고 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은 하고 물었지. 이걸 인수 분해 되겠니?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되겠지? 응. 음,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 그럼 뭐의 제곱이야, 제곱이야, 이거? x 빼기, x분의 1. x 더하기, x분의 1. 이거지. 이게 얼마냐, 이거지. 자, 이런 형태에서 우리, 얘 보면 뭐 하기로 했어? 나누기로 했잖아, 했어요. 그, 아디다스 해주기로 했잖아. 그, 그러니까 해주기로 한 것들은 해주자고. 하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3 더하기, x분의 1은 0이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은 얼마? 3. 3. 얘가 3인 건 알았어 이제 난 문제에서 뭐 구하는 거야 이제. 얘만 구하면 되는 거 아냐? 그렇지? 곱셈 공식 변형에 x- x분의 1 말고 이거 있어 a-b의 제곱은 a-b의 제곱에서 4ab 빼는 거 기억나요? x, x분의 1 집어넣을게요 x- x분의 1은 제곱을 하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빼기 4의 xy부터 1이니까 이대로지. 근데 얘가 3이었어. 얼마야? 5거든? 자 그럼 봐. 여기서 뭘 알아냈냐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이 얼마라고? 5라는 걸 알아냈어. 그러면 x 빼기 x분의 1은 얼마야? 플러스 루트 5야? 마이너스 루트 5야? 모르지? 그게 이거야. X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X로 나눠도 돼. 이거지? 그러면 X는 1보다 작고 X분의 1은 1보다 크잖아. 그러면 작은 거에서 큰거뺀 거잖아. 이게 음수네. 그러므로 마이너스 루트 5가 돼야지 둘을 곱했으니까 정답은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루트 5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3 루트. 루트 캐슈 저 3월달 교재를 작업하고 있는데 3월달 교재는 어, 두 권을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냥 유형북이랑 연산북 연산을 그냥 꾸준히 하면서 제곱근 연산도 있고 곱셈공식 전개도 있고 인수부대도 있으니까 연산 꾸준히 하는 연산북이랑 연산 외의 문제들 있잖아 우리가 막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만 따로 있는 거 이렇게 나눠서 볼까 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정리 부탁드려요 자 이제 두 가지 인수분을 배워야 되는데 항상 머릿속에 떠올라야 할게 일단은 첫 번째 건좀 쉬워 우리끼리 표현으로 더 곱이야 더 곱의 구성요건은 맨 앞이 x 제곱으로 출발한다는 거지 그냥 x 제곱으로 출발하고 뒤에 무슨 숫자 숫자가 있는 거야 여기 뭐한 거? 더한개 왔고 여기 곱한 게 왔지 오케이 이거 인수분해하면 뭐 돼요? 더한 거 a랑 b를 더했고 여기 a b 를 곱했으니까 인수분해하면 x에 a 더해져 있고 x에 b 더해져 있고 괜찮아? 자 이걸 할 건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 여기가 플러스면 둘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둘의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겠지 근데 여기 여기 마이너스면 둘의 부호가 반대인데 더해서 마이너스니까 음수가 더큰 수여야 된다는 거지 항상 기준은 곱한 거부터 출발해 곱한 게 얼마일 때 더한 게 얼마인 수를 생각해야 돼 알겠지? 일단 부호 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부호가 마이너스면 둘의 부호가 반대니까 더해서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빼서 나오겠죠 이해되십니까? 둘의 부호가 반대니까 곱해서 플러스라면 둘의 보호가 같은 거니까 더해서 나올 겁니다, 여기 숫자가. 자, 이제 생각이라는 걸 해야 돼. 예를 들어 첫 번째.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곱해서 3 더해서 4. 생각해. 너희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어. 이거 생각 못하면 이제 대화 못해. 곱해서 3 더해서 4. 오히려 어, 걸려 1. 일상이잖아. 그치? 여기1 곱하기 3이고 여기는. 1 더하기 3 인데 요 앞에 마이너스인 거니까 둘다 마이너스였겠지 괜찮으세요? 네. 자 두번째 이걸 이제 이렇게 쓸 거야 얘는 1, 1 얘는 1과 3 이렇게 곱해지 이렇게 괄호가 있었다면 얘는 얘랑 곱해질거지 여기 얼마 1 여기는 3 둘을 더한 게 여기 4 맞지 근데 앞에 가 마이너스 나와야 되니까 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주시면 x-1, x-3으로 인수 분해가 됩니다. 이게 다음 것을 위한 비슷한 짝퉁 멜빵야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7x-3x-10. 부호가 다르다. 두 수의 부호가 다르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돼? 곱해서 10, 빼서 3. 곱해서 10되는 수 중에 3 차이 나야 돼. 2하고 그래 5, 이 1, 1, 크로스 2, 크로스 5둘 중에 어디다가 마이너스를 줘야 돼? 여기 그래야 마이너스 3될거 아니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들어야 곱해서 마이너스 10이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2 여기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됐습니까? 예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7. 뭐야 곱해서 7 더해서 8. 7. 1, 7. x 플러스 1 x 플러스 7. 자, 나는 여기서 요구할 거야. 지금까지 너희가 어떤 요구를 들었던 나한테 듣는 요구 중에 이건 제일 극한의 요구일 거야. 오케이? 자 인수분해는 구구단 같이 돼야 돼. 너희 구구단 하바아면에 됐어? 아니지 엄청난 인고의 시간이 들지 않았어? 하지만 구구단을 외워놨더니 초등학교 내내에 어땠어? 편했지 인수분해 구구단은 그 표를 외워서 하니 아니면 너희도 룰이 있잖아요 구구단을 외운 애들이 있어 외웠어 자63 그랬더니 6,1은 6,6,2,2,2,3 6 3 1 8이 이러진 않잖아 63 그냥 툭 나오지 13,18 얘도 마찬가지 야툭 나올 정도로 해야 돼 알겠어? 응. 그럼 인수분해연습 어떻게 해요? 선생님 문제 수가 적은데 네가 만들어 만들면 되잖아 그냥 이런 거 하나 이런 거 하나 곱해가지고 씩 전개한 다음에 다시 해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종이를 이 종이가 있으면 삼단으로 접으면 되잖아 여기다가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플러스 2 그랬더니 여기 전개한 게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됐지? 그럼 전개 연습 한번 했네 그리고 여기를 접어 그리고 이거 인수분해하자 x-1 x 플러스 x 2그 다음에 펴보면 판맞으면 맞겠지 오케이? 자, 자체적으로 자 제작해서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무한대로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 본인이 무한 연습을 할수 있겠지 연습해야 돼자 실제로 내가 어느 정도 속도까지 얘기를 하냐면 2번 x-2x인가요? 마이너스 15 네, 이거 얼마냐면 x-5에다가 x 플러스 x 3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건 내가 올해해서가 아니라 이 정도 속도가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고등학교 때가 힘들 거야. 아니면 이 다음 단원이 힘들 거야.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게 중요하잖아. 내일까지? 아니지. 2차 방정식 두 번째 배울 때까지. 그러니까 이번 방학 아니야. 계약해서 2차 방정식 처음 배울 때까지 인수분해 이렇게 해 가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시간 충분하지. 할수 있겠지. 이거만 대주면 되게 쉬워. 자, 왜? 뭐야, 이거? 2차 방정식이야. 그 인수분해하면 이거지. 야, 곱해서 0이려면 둘 중에 한 놈이 0이면 되잖아. 얘가 0이나 얘가 0.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7. 인수분해하면 그냥 다 풀려. 인수분해만 되면 그동안 고민했던 1차 방정식이나 2차 방정식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얼음 녹듯이 그냥 한여름에 아이스크림 녹듯이 그냥 녹아내린다. 인수분해를 꼭잘 연습해봐라 알겠나 언제까지 2차 방정식 어, 아마 기말고사예요 1학기 기말고사 그러니까 5월 시간 많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들은 친구는 지금부터 열심히 외워서 그때 가서 쳐야지 이런 친구도 있고 신나게 놀다가 4월 때부터 외우면 되겠지 하는 친구 있겠지 그치 지금부터 해 조금 일찍 된다고 뭐 후회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음 거.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2a제곱 자, 뒤에 a제곱이고 여기 a 하나 있잖아요. a 무시하세요. a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얘도 x를 그냥 갖고 있는 거라고. 그럼 숫자만 보자. 마이너스 12 플러스 1. 곱해서 마이너스 12 더해서 플러스 1. 곱해서 마이너스 12 더해서 플러스 1. 그렇지. 4하고 3 어디가 마이너스야? 더해서 플러스 1이야. 이거지 그러니 얘는 뭐가 돼 x 플러스 4 a x 마이너스 3에 난 자유로운 사고 부모님들이 열심히 해주시는 거 아이가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거다 다 좋아 전부 다 좋은데 초등학교 때이 과정이 있어 뭐가 있어 책을 펼쳤는데 보이는 두 페이지의 곱이 얼마 더라 이런 거 있잖아 두 페이지의 곱이 132쪽이었어. 그럼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연속된 두 숫자의 곱이 식을 세우는 게 아니라 100보단 크니까 10, 11페이지라고 가정하고 해보는 거야. 곱해보니 110이지. 그럼 11, 12페이지 곱해보는 거야. 132네? 어무나 맞았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연속된 두 페이지의 곱이 또는 책을 폈더니 중간에 책장이 몇개 찢어졌어. 그 페이지가 그래서 두 숫자의 곱이 뭐 13이래 13두 숫자의 곱이 15래 15 15인데 그두 페이지의 합이 8이야 그럼 곱해서 15인 조합들을 1, 15, 3, 5 둘의 합을 16, 8 이걸 하잖아 그치 그걸 많이 해본 친구 여기서 빠졌다고 너는 그때 많이 문제 풀었었다 잘했어 그때 버팀목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야 자 그다음 x 제곱 마이너스 13XY 어? x 마 다른 거 붙어있죠? Y 붙어있죠? 여기도 A가 붙어있던 것처럼 무시하세요. Y 두개 있는 거예요. 여기 X 두개 있는 거고요. 괜찮아요? 그럼 숫자만 뭐라고요? 곱해서 42 더해서 마이너스 13 곱해서 42가 되는 조합 중에 더해서 13 되는 조합을 찾아. 뭐야? 6, 7 근데 둘이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둘다 마이너스겠지. 오케이? 곱해서 플러스니까 둘의 보는 같은데 더해서 마이너스니까 둘은 둘다 마이너스겠지. 그럼 x-ux, x-uy, x-uy, x-uy. 둘의 고부로 나타내시겠지. 이렇게 나타나는게 아니라 인수분해는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이게 일반적인 인수분해요 제일 많이 하실 거예요. 왜? 여기 앞에 숫자 있으면 나눠버리면 되거든, 방정식에서 근데 이제 방정식이 아닌 녀석이 인수 분해를 우리가 하는 상황이니까 조금 복잡한 애를 조금 이따 만날 거야. 자두 번째 발전 문제지. 뭐라고 돼 그래 있어? x제곱 플러스 ax-4 또 미안하다. 거기 그렇게 다들 개방. 얘네가 누구를 인수를 가지고 있어? 뭐 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이렇게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있겠지. 근데 봐라. x제곱으로 출발했으니까 더 곱일 거라서 여기에 뭐 x, x 있고 이 뒤에 뭐가 숫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그럼 이제 판단하는 거죠. 생각해봐봐. 얘랑 얘랑 곱해서 뭐 나온 거야? 4 나온 거잖아. 뭐 해야 돼? 마이너스 1. 맞니? 그럼 이거 더 곱이잖아. 그럼 이 a는 뭐가 와야 돼? 둘이 더해진 거. 마이너스 5. 괜찮아요? 자 그럼 얘네들이 더한 게 2인 거잖아. 뭐아야 응. 돼. 응. 6. 곱한 거잖아. 얼마. 됐슈? 더 곱을 계속 이용한 겁니다. 수학 재밌지 않아요? 별로야? 요 그래서 오늘 외운 영단어 가지고 문법하는 영어보단 재밌을 것 같은데. 영어가 더 재밌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영어가 재밌다는 솔직하게 생각해 봐. 영어 자체가 재밌니? 영어의 지문이 재밌어. 영어에서 사용하는 그 다양한 지문이 재밌는 거거든 사실. 수학은 사용할 수 있는 지문이 없어. 수학에 무슨 지문을 사용해? 자 이제 드디어 만난다. 자 웰컴 투더인수분의 끝판왕 멜빵 몬빵. 네. 멜빵 공식이다. 멜빵식이야. 자, 어떤 이, 이런 거 있잖아. 이 인수 곱셈 공식이라고는 하지만 내가 외우지 말라고 했던 이 새끼. 그냥 이렇게 줄이 곱하는 거였지. 응. ac x 제곱. 그냥 이렇게 곱하거든. 그러면 ad b c에 x 플러스 마지막에 이렇게 곱해지니까 b D. 난 이를 꺼방이 얼굴이라고 불리는 이 공식 사람 얼굴 같지 않아? 앞머리, 이거 앞머리 헤드폰 턱, 이거 입, 턱 안경 이렇게 쓰고 있는 거 같지 않아? 이게? 아니 야난 그렇게 보이는데 아니면 됐어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자고 세로로 이거 줄을 곱하면 어쨌든 얘네들 곱해서 약쪽으로 오지. acx 그리고 얘네들 곱한 게 d로 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해진 게 가운데로 오지 않습니까? 그걸 차관한 겁니요 그럼 이걸 딱 보면 얘는 a 곱하기 c 얘는 b 곱하기 d 이렇게 곱해서 ad 이렇게 곱해서 ac 더한게 얘가 맞으면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로 인수분해 하자요. 오케이? 어려워 이제부터. 아까는 더한 거 곱한 거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는 이거 누구 곱한 거야? 이거 누구 곱한 거야? 이 둘을 조합해서 인수자 만들 수 있겠어?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이거 나도 써야 돼. 자, 첫 번째 볼게. 어떻게 돼 있어? 3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 인수분해 하했으니까인수분해될거 아니냐? 자, 그러면 조합이 앞에는 뭐 곱하기 뭐야? 1 곱하기 3이지? 얘는 1 곱하기 2야. 근데 플러스니까 부호 같을 거야. 곱하기는 크로스로 가라고 했지? 2, 3 2랑 3을 더하면 이게 나와? 안 나오지? 그럼 순서 바꿔 2, 1 곱하면 1, 곱하면 6, 7 나오지? 근데 마이너스니까 둘다 모여야 돼 그러면 얘는 x-2 3x-1로 인수분해가 된다 하루 이틀만에 되진 않겠지?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해달라고? 5월 오케이? 네 두번째 4x제곱 뭐야 그 다음에 아, 9x 이거 a야? 네, 네. 뭐 a건 x건 상관없지 않니? 네. 이거야? 어 네. 맞잖아? 네. 자 그럼 이건 뭐 곱한거야? 2 곱하기 2로 봐도 되지. 그지? 네. 뒤에는 뭐 곱한 거야? 3 곱하기 3으로 볼 거야? 3 곱하기 3. 그 마이너스 한쪽에 있으니까 아무데나 하나 주면 곱하면 6, 곱하면 마이너스 아니지? 아닌 거야. 잘못 곱한 거야. 이거는 오케이. 네. 괜찮아. 알아들어. 그럼 난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 4, 9, 1, 3하고 3. 이렇게 곱하면 12. 이렇게 곱하면 3인데 여기 둘 중에 하나에 마이너스 줘야 되지 어디다 줘야 구간 나올까? 3쪽에 맞지? 그럼 나오네 그럼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4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아, a 어렵죠? 처음 아니야? 할만하지가 아니라 어렵지? 어려워 알아 막 하는거 아니야 근데 그건 있지 답을 썼으면 틀리면 안돼 왜? 맞나 보려면 전개해보면 되잖아 이거 전개해서 이게 나오면 맞은거고 전개했는데 이게 안나오면 틀린거지 그러니까 숙제줬는데 답을 썼는데 틀린다는건 말이 안돼 차라리 쓰지 마 답을 썼는데 틀린다는건 내가 검토 안해본거지 오케이? 검토까지 충분히 가능한 파트잖아요 곱셈 공식도 배웠으니까 여기서 검토를 하면 그 자체가 뭐야? 전개를 연습하는 거지 곱셈 공식 연습까지 할수 있는 그... 너무 좋지 않아? 너무 좋은 그런 환경이잖아 하나 더 지워볼게 이거 여기 있거 뭐지? 지우고 뭐야? 그렇지 5 A 제곱 6 A B 뒤에 있는 B 이런 거 그냥 무시하라고 그냥 숫자만 보자고 5하고 1이지 분명히 얘처럼 뭐 2, 2, 4, 1 여러 개가 아니죠 5는 곱해서 나오는 게 5하고 1이지 선생님 2하고 2분의 5는 안 되나요? 분수로 만들지 마세요 오케이? 그렇게 시작하면 막 소수도 나오고 장난 아닙니다 곱해서 8 생각하면서 어떻게 넣어줘야 얘가 나올까? 나는 2하고 4라고 봐부를 여기다 주지 않을까? 한번 해봐 버렸어 마이너스 10 플러스 4 맞잖아요. 그럼 여기는 5A 플러스 4 b 에다가뭘 곱한 거야? A 마이너스 2 B를 곱한 녀석이 되겠지. plus 4 plus 4 plus 4 plus 4 plus 4 plus 4 plus 4 plus 4 p 있겠어? 같이 해보자. 안되면 얘기해. p l 는 드릴게. 풀어드리 plus 4 p l u 푸는 건 누가 해야 돼? 내가. 너희다. 오케이? 너희 카톡으로 질문하는 카톡 질문 제일 많이 하는 게 사라인데 거의 다 풀어주니? 그냥 힌트만 턱줘 그냥. 그러니까 봐봐. 만약에 사라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애야. 예를 들면 너희의 콴다 선생님 있지. 너희의 비밀리에 핸드폰에 설치되어 계신 분. 콴다 선생님은 너희를 몰라. 그렇지? 근데 그 선생님이 나도 온라인으로 질문받은 게 있어. 오픈톡이 있어서 모르는 애들한테 질문 받거든. 모르는 애들이 툭툭들어서 질문 던지는데 난 걔네 의 상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먼저 뭘 묻냐면 몇 학년이세요? 무슨 단계를 하세요? 이걸 먼저 물어봐. 아니면 글자체를 보고 이 녀석의 공부 습성을 봐. 근데 난 너희를 알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친구가 물었을 때 얘한테 뭘리탁 건드려주면 되겠다가 아니라 모르는 애는 다 설명을 해주는데 얘는 내가 아니까 이것만 건드려주면 되거든. 탁탁 그것만 건드려줘. 했니? 건드려주면 제 답장 다 거의 그거야 딱 건드려주면 그 뒤에 그래서요가 아니라 아! 전부 다 아! 이거야 무슨 반에 찔린 줄 알았어 한 문제 더 6x제곱 플러스 hy-15 마이너스 다들 놀라서 표정이 야 뒤에 와뭐 y는 무시하라 그랬지 앞에 있는 문자만 집중하시고요 곱해서 6 나오는 거니까 어, 6, 1, 2, 3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 6, 1, 2, 3이 될수 있고 2, 3, 6, 1 1, 6이 될 수도 있고 막 순서가 여러 가지겠지? 그러니까 다이나믹하게생각하되 여기 있는 녀석도 같이 조합해서 생각하는 거야. 2, 3 그럼 생각을해보까 6, 1을 썼어. 여기 뭐 어떻게 해야 한개 차이로 올까? 3, 5뭐안 되지. 5가 곱해지면 30이고 3 너무 작고 그럼 2, 3일 것 같은데 얘를 어떻게 줘야한개 차이가 날까? 5하고 3 아닐까 싶어요.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주면 되지 않을까요? 나는 이게 미안하네 어, 내가 좋아 머리가 빠른 걸 어떻게 해 10-9 맞잖아 그럼 2X-3Y 3X 플러스 5Y 됐습니까? 자, 할수 있다가 아니라 노력하겠다라는 게 구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말이지 혹시 그런 영화 그런 드라마 좋아하니? 낭만닥터김사부 이런 거나 되게 좋아하거든 거기서 써전이라고 해가 외과 의사. 거기서 뭐라 그러면 써전은 경험이 깡패야. 아무리 교수라도 경험치가 없으면 수술을 못 해. 근데 짜발이라도 그외 낭만닥터 김사부가 있는 그, 그 병원을 올려놓은 이유가 거의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모든 수술을 다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경험치가 엄청 올라가는 거야. 수술에 대한 경험치가. 그러니까 수술을 잘하는 거지. 여기는 진짜야. 경험치가 깡패야. 많이 해본 사람이 죠 머리 잘 쓰는 사람도 잘해. 근데 많이 해본 사람은 그걸 커버해. 많이 해본 사람이 이게 올라간다고 경험치가 확확 올라가는 코스야. 왜 그러잖아. 엄마들이, 어, 학부모님들이 수학학원에 보내시면서 우리 애가 수학적 사고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수학적 사고를 시킬 순 없어. 아이가 수학적 사고를 안 하는데. 난 어릴 때 아빠 차를 타면 이 지나가는 이 전광, 뭐 뭐라 그러지요? 이정표에 보면 청주까지 몇 킬로 남았다 이런 거 뜨잖아 그거 보고 아빠 차 속도를 보고 계산했어 그냥 얼마나 걸릴까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냥 그런 계산했어 할게 없으니까 지나가는 차 뒷번호 보고 저거 네개 숫자 다 곱해보고 막 이랬다고 근데 너희한테 그걸 시키면 하니? 안해 근데 인수분해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수학적 사고야 곱해서 더해서 어떻게 나올까? 숫자를 조합해야 되고 너무 멋있지 않아? 머릿속에 떠 있는 숫자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타타타 맞아 떨어지다가 팡 하면서 터지면서 이게 답이야 이러는 거죠. 이게 진짜 답이 맞나 하는 과정까지 할수 있지. 그럼 그게 맞았을 때의 성취감 얼마나 좋겠어. 내가 고민해서 푼 건데, 오케이? 다 틀릴 수도 있어. 좌절하지 마. 아직 내가 수학적 사고가 안 되는 것뿐이야. 근데 하면 누구나 다 돼. 알겠니? 누구나 다 해. 할수 있어. 오래 걸릴지 빨리 걸릴지는 너의 노력 너야. 알겠니? 제발 많이 해야돼 한 문제를 오랫동안 본다고 좋은게 아니야 시험문제 다음을 인수분해하시오 하고 끝이진 않을 거 아니야 한 시간 동안 인수분해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이건 아닐 거 아니냐 모든 문제 중에 스쳐가는 과정 중에 인수분해가 있을 거라고 오케이? 자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그 앞뒤에 있는 개념 유형 확인학습까지 전부 싸그리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몇쪽까지 진행하셔야 되냐면 6 6쪽까지 진행해 주시는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오케이.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구분이 이렇게 되지 완전제곱식이냐에 대한 질문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페이지별로 있으니까 우리한테 그냥 식을 딱줄 거야 항이 두 개짜리는 완전제곱식이 없지 딱 봤을 때세 개짜리야 그럼 완전제곱식인지부터 봐그러려면 제곱 제곱이면 완전제곱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완전제곱인지 확인하고 완전제곱이 아니야 그런데 맨 앞에 숫자가 없어 그러면 더곱을 생각하고 완전제곱이 아니야 그런데 맨 앞에 숫자가 있어 그럼 맨방을 생각하고 근데 항이 두 개야. 항이 두 개. 근데 앞에랑 뒤가 부호가 반대야. 그러니까 더한 거랑 뺀 거야. 그럼 합차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 돼? 일단 기본적으로 세개줄 거야. 세개 줬는데 제곱 제곱이야. 완전 제곱식 의심. 아니면 개수 없으면 더고 있으면 몇 방. 오케이? 두 개야. 그럼 부호가 한 앞에가 마이너스 뒤가 플러스면 자리 싹 바꿔주면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그럼 제곱 제곱이면 합차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 돼? 그, 그것만 일단 열심히 해달라고. 알겠지?